이번 시간에는 혼합물 제조법, 혼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자, 무게 퍼센트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얘기를 들어보셨죠 더센 법칙은 무게 농도일 때만 성립되는 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피일 때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된다는 보장을 확인을 하지 않고는 더센 법칙을 성립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세요. 부피 퍼센트일 때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는요. 오차가 있더라도 실험오차 범위 내로 들어올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무게 퍼센트만이 우선 더센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혼합합니다. 혼합을 해서 중간 농도의 용어, 용액을 만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자, 이때, 무게 퍼센트만 더센 법칙이 성립된다. 부피는 된다는 확인이 나지 않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A 퍼센트의 진한 용액 A 그램하고 B 퍼센트의 물건 용액 B 그램을 혼합하면 C 퍼센트의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식을 하나 유도할게요. 다시 말해서, 혼합 전에 전체 녹아 있는 용질 양은요, 혼합 후의 양과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농도는 달라지지만은 거기에 녹아 있는, 녹아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묽히더라도 그래서 자, 혼합 전에 a%ag은 a%, a 곱하기 a 하면 은 small a 곱하기 a 그 다음 b%bg 이렇게 합하면 은 혼합 후에는 c%의 a 플러스 b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은 small a 라지 a 플러스 small b 라지 b가 c의 small a b 트엔 값과 같다. 그러면 이 값을 펼치겠습니다. 펼치면은 aa a bb는 ac bc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이 식에서 이 식에서 small a는 a 쪽으로 보내고 b는 b 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엮여집니다 a의 라지 A 마이너스 C 했는 것이 B의 라지 C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자 A의 A 마이너스 C 했는 것이 B의 C 마이너스 B다. 그러면 이렇게 A 대 B는 A 대 B는, A 대 B는요, C-B 대 A-C. 자, 이런 비율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안쪽에, 자, 안쪽에 곱했는 것, 바깥쪽에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자, 예로서, 예로서 한번 봅시다. 1대 2다는 비율은요. 어떻게 됩니까? 2, 2대 4와 같죠? 1대 2는 2대 4와 같죠? 여기에 곱하기 2, 2를 했다면, 그러면은 안쪽에 곱한 2 곱하기 2 했는 것이 바깥쪽에 1 곱하기 4 했는 값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A가 농도가 가장 높고요. B가 묽은 용액 농도니까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을 혼합했는 c는 a와 b 사이 농도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이런 형태다는 것입니다. 자 a 진한 용액 농도를 이렇게 쓰시고 묽은 b 농도를 아래에 쓰시고 혼합해서 혼합된 c 농도를 중앙에 쓰시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값을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값을 빼세요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C 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C 마이너스 B 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얻어지면은요 자, A 퍼센트에 A 만큼을 이 a라는 것이 c-b 했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c-b 했는 c-b에서 얻은 값이 a 값이고요. 여기에 c-a에서 c를 뺀 값이 b 값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겁니다. 높은 농도 A%를 Ag와 물건 용액 B%를 Bg을 혼합을 하면 10%의 A 플러스 B만큼 혼합액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지난 황산이 98% 무게 대 무게 퍼센트 98% 이걸 증류수로 물켜서 10% 황산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황산 증류수를 각각 몇 g씩 혼합하면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자, 답이 어떻게 구해졌느냐 이겁니다 황산 진한용액 98%를 기록을 하시고 정유수에는 황산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0% 입니다. 그럼 혼합에서 혼합액 10% 농도를 만들게요. 그러면 98에서 10뺀 값이 대각선으로 88이 만들어지고 10-0 한 값이 10이라는 양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10% 황산 용액을 만들려면은 진한 황산 98%를 10g과 증류수 88g을 혼합하면은 섞으면은 10% 황산 용액 10 플러스 88, 98g의 10% 용액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쉽지요. 자이 대각선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또 하나 더 만듭시다. 10% 식염수 소디움 크라이드 수용액 5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 소금 몇 그램과 물몇 그램을 혼합하면 은 소금물 10% 500g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이겁니다. 대각선으로 그대로 하세요. 소금은 100%이고, 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0%입니다. 그리고 10% 농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각선으로 100-10 하니까 90, 10-0 하니까 10. 다시 말해서 소금. 100% 짜리 10g을 10g을 증유수 물 90g에 녹이면 10% 소금물 10+90 100g이 만들어지니까 100g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소금 용액 500g을 만들려 그러면 각각의 곱하기 5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식이 외워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계산을 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풀어놓은 것도 참조하시고, 참조하시고,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논문양식을 준용하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 쓰는 방법은 이와 같이 1. 서론 2. 본론 3. 결론 그리고 4. 참고문은 또는 참고자료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우선 서론에는요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이와 관계된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을 하시고 기존에 연구된 사항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왜이 연구, 이 실험을 하는지 실험의 목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왔서는 내가 하려는 이 실험에 대한 이론, 이론을 이론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실험에 들어갑니다. 실험에 필요한 시약이 무엇인지 기기장치가 있다면 기기장치 그 다음 시료용액 제조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에서 실험 결과 데이터를 얻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험 결과와 여러분들 결론을 혼동을 하지 마세요. 결론은 서론본론 결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실험 결과는 자, 알기 쉽게 요약을 하고 계산도 필요하다면 계산 과정을 간단히 보여주고 데이터가 통계처리를 해야 된다면 통계처리도 하고 그래프화 할 필요가 있으면 그래프화 하고 자 이렇게 계산, 그래프화 자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찰을 합니다. 이 고찰은 위에서 3에서 얻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나의 생각입니다. 자이 3과 4를 합해서 결과 및 고찰로도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고 참고문은 참고자료를 꼭 기록을 하세요.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면은, 자 실험 제목, 일자, 그 다음에 공동 실험한 사람, 코워크라고 합니다. 공동 실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록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자, 나 혼자 하고 아니죠. 남이 한 것은 남이 했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공동으로 실험한 것은 공동으로 한 것이다. 표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정리를 하면 논문 양식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이걸 여러분 습관화하세요. 그러면은 이 논문 양식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만 순서를 잘 지켜만 줘도 멋진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논문이 됩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한 것을 이렇게 참고 문헌 및 사이트를 기록하는지 이해가 되죠? 저가 했는 것 아니고 여기서 가져온 참고 문헌는 가지고 왔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보고서 작성과 그다음 계산 혼합물 제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